자기야? 산에다 다 갔다 온다고요? 응, 산다 심으려고 이건 아, 노란, 노란 붓꽃 이거 먹는거예요 자기야? 뿌리를 여기 가다가 보면 자기야 길 큰거 많잖아 어. 그 뿌리가 한약재료라고 요아 <웃음> 그래서 아. 키우는거 같은데 아 먹으려고 우리가 키우는거 아니고? 어리요 이게 가시라고요? 이게 가시고 이게 상수올라 어떻게 하가가려가야지 말이야 가 오죠. 야돼 오고. 있이 음. 아기인데? 아기인데? 돌아다녀요. 밤에 돌아다니지. 아, 이렇게, 어. 이지아 이케이케. 이케이케. 이렇게, 어? 오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케 이렇게, 이케이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이렇이이이이 둘로, 다 잘라 놓은 거 잖아. 같이 두릅 따라갈래? <웃음> 잘 따라오는 데 우리 아가, 아지가, 아기 아재 아재들 아기 아재 여기에 두릅 심으신 거 아니야 엄마 밑에다가 아 여기 진나물 Okay. S. 따왔어. 와, 되게 큰데? 저기도 있다, 저기도. 어, 저기요? 요거, 요거, 요거, 요거. 아, 여기, 여기. 요거. 어. 아, 또. 또 가보자. 그치? 걔도 따야 되긴 하다. 엄마 그걸 본게 아니야, 저 뒤에. 뒤에? 예? 아, 돼. 네. 저기 세 개나 있잖아, 저 뒤에. 너무 작은 가나저 어. 그것도 오늘 안 따면 쇠. 가자, 얘들아,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안 가니? 몽몽이? 걸려. 응, 뭐, 살살 와, 조심해서. 가자, 엄마 따라가자, 엄마. 나 엄마 안 해. 할머니 따라가자. 요렇게 <웃음> <웃음> 음. 너무 작은 거는 아빠가 따지 말라 그랬어. 아. 좀 그저 저기 송 여사님 저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저기 저기 저기, 저기. 큰거 저기 저기 앞에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저기 저기 저기 내 정면. 저거는 하루 다키워야될것 같은데? 아. 얘를얘 따. 어디? 예, 예, 예. 아, 저기 있네, 저기 있네. 어이, 뭐, 오, 크다, 뭐, 오. 좋다, 이거 좋다, 이거 좋다. 그러니까. 고리가 더 좋지 않아? 고리도 좋네. <웃음> 아니, 아니, 저 몽몽이들은 저기 어딘지 알고 저렇게 열심히 가나? 지네들 다 돌아다닌 데는 그 길은 아니지. <웃음> 우리, 우리, 아이고, 뭐야, 이거. 와 쟤들 쟤들 쟤들 내일 와서 따면 되고 내일 딸거 너무 작은 거 따면 안돼 내일 오는 사람 딸기는 좋은데 쟤는 늦게 따가지고 어디 이렇게 확큰거봐 쟤는 아예 딸따 수가 없어. 아아 아, 그러네. 그래도 저런 나중에 핏, 또 뜨가 되지. 그니까 저 저건 너무 컸다. 따 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높아 그래갖고 이거를 이거를,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응. 여기 여기가 다 엄마 아빠 땅이잖아 어어 <웃음> 어, 조심 조심 장갑 아, 조금 밑에 계속 뜯다야지 그렇지. 아, <놀란란란람> 돼있이싸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야! 누가 래 아빠 따라아니 얘들아? 많이 컸네 잠깐인데 엄청 많이 땄네요 엄마. 어. 그러니까 오, 엄청 많은데. 그게 하다. 그러니까 이 어떤 게 주, 이런 게 거의 최상품 아니에요, 엄마, 이런 거? 와 대박. 와주먹만해 이거는. 그러니까. 아빠. 아빠 못 따왔어요. 아빠. 요거 고비. 고비 고사리? 예. 네. 이건 팥고이라는 거에 팥 색깔이 같이 생겼어. 팥고기. 이거 향주 같아. 뭐요 어. 음. 뭐. 더덕. 더, 아, 더덕이에요? 어. 아니, 우리 땅에 그런 게 있어요? 아, 왜 엄청나지? 곰치. 곰치. 곰치. 곰치, 아. 있는데? 야, 지금 엄나무 a m o Omnamo, Omnamo, do mobile. 어, m n a 나 o 두 e d r o t a n 는 t u r 두룩 a n g Turo, 땅두 k 땅 r i Tang Turo, Tang Turo, t a n 두루 u r o Tang t 시켜 최종에서 제일 어떤으로 치는 나무 참치야 참치? 참치가 아니라 참취. 참치. 참, 아, 참치. 참아 응. 참치. 나는 그 바다에 사는 참치. 참치. <웃음> 그건 물참치야. <웃음> 아, 그건 물참치예요? <웃음> 자, 곰치. 곰좀 어, 돌으니까 뭐, 뭐, 밥이 됐다, 제가. 어, 요렇게. 곰치. 더덕, 더덕, 두릅, 두릅, 참미나리, 참미나리, 열추도 <웃음> 들어가야 돼. 엄나무도 넣을까? 이거 엄나무. 엄나무. 엄나무 순. 엄나무 순. 동상이를 너무 넣어서 되어 거 그러니까. 그치 넣었어? 넣었어. 넣었어. 아유, 먹어봐. 먹어봐야. 나 이따 먹어봐야, 먹어봐야 먹어봐야 알겠지? 거기더 바짝인 걸로 치? <웃음> 됐어. 삼자 <잠자> 하나 주.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떻게 밥도 한숟까어 아니야 요거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을게요어우 됐다 야 응? 실패했는데 계속 밥도 적당히 잘했고 먹기 좋은 거 그말보다 맛있겠다 야찌게는 어디 갔어? 음 되게 맛있는데요? <웃음> 어기에서 싸먹어봐 그러니까 약간 그 오, 나물의 향이 많이 느껴진다. 그래야 되나? 응, 여러 가지... 응, 향이 여러 가지 향이, 향이? 응. 이렇게 하면 돼요. 엄마, 응, 음. 간이 골고루 베게 뒤적거려 음. 팔아도 되겠는데?